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럭키 센츠 LA에 있는 럭키 센츠에 방문을 했습니다. 기 보이시나요? 유튜브에서 나왔던 그대로 거의 매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 있는 브랜드도 있고 한국에 없는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촬영하기 전에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나는 피 향수도 좋아하고 그리고 커피 향수도 좋아하고 민트 향수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몇개 추천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라티잔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라티잔 자체가 되게 많은데 매장에는 할리우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메인 매장이 아니고 할리우드가 아마 본점 같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서 그런가 얼마 많지 않았어요 저는 블랙티가 있는 거를 궁금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하나 아, 둘셋넷 여섯 가지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티폴트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어 한번 맡아보고 음, 음, 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어, 제가 여기 하우스 오브 오드 이더 네, 네, 네. 타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LA에 처음 와서 럭키센트에 와서 이걸 구매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가니까 발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나라마다 약간 발향이 다르다는 거를 그리고 계절마다 한국은 계절이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더 계절마다 느낌도 다르고 여기와 습도, 온도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한국에서도 뿌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즘 어깨센트에서 되게 샘플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국 살때 현지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뭐 한국에서도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거를 되게 좋아해요. 보시다시피, 친구들이게 뭐 공룡알이라고. <웃음> 초콜릿 같다고 하는데, 전 이거를 갖고 있고, 현재 이거랑 이거랑 신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어, 진짜 예쁘네요. 갖고 싶다. 돈만 많은 다 갖고 싶다. 이것도 갖고 싶어요 이것도 피치 계열인데 되게 포근했던 캐시미어 앤피치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포근포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티 계열 향수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직원분이 추천해 주신 게이샤네 우롱차거든요 저 이거 이미 갖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온라인 구매를 해서 저는 이미 이걸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일 처음으로 추천해 주셔서 진짜 제일 놀랐어요. 아마 이게 카메라라서 반대로 보일텐데요. 아마 유튜브로 제가 여기에 이미지를 짠 하고 띄울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차 느낌보다는 굉장히 스트레스 계열이에요. 니샨 우롱차는. 그래서 시트로스 계열이 좀 머리 아프신 분들은 꼭 시향을 해보시고 이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처음, 처음 보거든요 Don't cry for me라는 향수인데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시향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것도 되게 많이 추천해줬어요 화이트 자고라도 T로 받을 줄은 몰랐는데 약간 시트러스 계열을 거의 T 계열 향수로 많이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완전 저도 이것도 처음 봐요 and AM바? a 앤바 에잇 앤바 참스 더 프로뱅스? 프로방스라고 써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도 한번 맡아볼 거예요 그리고 민트 계열도 추천을 받았는데 음 보이시나요? 저 이거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민트도 좋았는데 약간 끝에 남는 비누향? 이런 게 약간 취향이 아니라서 갖고 있긴 하지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뒤에 비누향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처음보는 거 이것도 처음봐요 포멀 이비 <라비> 이것도 한번 맡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이거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궁금했는데 항상 해보지 못했던 이게 오가닉 오가, 퍼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작죠? 근데 이게 160불 <웃음> 이게 160불이에요 올가닉이라서 어, 진짜, 진짜 비싼가봐요 그리고 음, 민트로 추천받은 향수 이거든요. 전 이거를 샘플을 사서 아직 뜯지 못했는데 지금 처음 아까 시향을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보다 민트보다는 커피 향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신 거는 민트 앤 그린이라고 해서 이거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거도 방금 맡아봤는데 풀네에다가 약간 흙 향이 들어가서 약간 민트는 글쎄요. 또 한국에서 맡아, 맡아보면 좀 다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 거는 힐리멍트프레션가저 이거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응.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국에 없는 브랜드를 이제 추천받고 싶고 그런 걸 찍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여기에서 가장 베스트나 퍼퓰러하다고 말씀해주신 거는 우리나라에도 보통 있던 바이레도 브랜드였어요 신기하죠? 저는 사실 바이레도한개더없습니다 취향이 좀어 아직 다 맡아보진 못했지만 몇개 추천받았던 향을 한번 맡아봤을 때저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정말 좋아하겠다 싶은 하지만 제 취향이랑 조금 다른 그래서 그런거 상관없이 민트 아니면 티에 대해서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유튜브를 이미 시작한 상태라면 댓글로 여러분한테 이런거 저런거를 피드백을 받았겠지만 저는 지금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거에 대해서 모자란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어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받고 해서 취향을 꼭 받으러 가볼게요 Thank <music> you.